원자핵하고 전자 전자, 전자의 수하고 같아요. 원자핵이 플러스 1이면 전자수도 향기고원 헬륨이.. 있네. 아 그리고 원자핵과 전자량 있잖아요. 네. 이게 원자에 들어있는.. 그 수엘리베 분자 주기율표에서 앞에 있을 앞에 번호 기호 원자 번호가 있잖아요. 그 수소 번호가 1번이잖아요. 그러면 수소 번호가 1번이라는 거는 수소의 그 원자핵과 전자량도 하나고 전자수도 한개라는 뜻이고 예를 들면 나트륨은 11번이잖아요. 그러면 전자 수도 11개고 원자핵과 전자량도 1 1개라는 아, 뜻이에요. 아, 그래요? 와, 진짜 짜 심하다. 그리고 얘들이 같잖아요. 플러스랑 마이너스랑. 네.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띄고 아, 그리고 원자와 전자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 매우 작아요. 그래서 대부분은 그 공백, 대부분은 빈 공간이에요. 빈 공간. 아, <놀람> 안녕하세요, 건강한 식 영수소 구독자 여러분.